이게 뭐야?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한 대나무통? 이 통을 사용해 한쪽 눈에만 전심하면 훨씬 멀리 볼수 있다 그치, 이것도 조립해야 되는 건가? 표주바게시아 오! 얻었다 아, 아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 안좋은 기억이 이쪽에서 안날는구나 안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이쪽으로 못가나? 보니까 들어가는 데는 없어 보이긴 한다 보입시다 어이구야 뭐가 있네 아, 가운데 뭐가 있네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시오. 오시오, 자네. 여기까지 들어오나? 안 들어오겠지? 뒤, 돌아? <웃음> 뒤, 돌아? 그렇지. 여기 하나 있고 저쪽 길 있고 저 위에 하나 앞에 하나? 나얘제제를 잡아야 되는데 잔챙이가 너무 많다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되지? 뭐 있나? 오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넌, 너, 너, 넌 누구냐? 누구냐, 넌. 아씨, 등딱지 쳐맞았어. 됐어, 됐어. 리셋해도 돼, 여기서. 여기서부터인가. 아, 근데. 나시제도 얻었잖아. 만들고 가는 게 낫나? 오, 뭐야, 저 동화뱀 뭐야? 이 밑에 동화뱀 뭐야? 아, 저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또뭐 있나? 아. 종울리는놈 처치. 기다려. 종울리는 놈이 여기 있었구나. 길뭐 있나? 신성한 색종 이게 뭐야? 어둠을 걷어내는 가오를 지닌 색종이 좋아? 원령에게도 통한다고? 저거 뭐지? 뭘까요? 읽는다. 목이 아깝다면 돌아가라. 목이 없으니 목을 치지 못하리. 도검도 창도 통하지 않는다 도검도 창도 통하지 않는다? 뭐지 색종이를 쓰라는 소린가 이건 아니 여기는 왜활 같은 게 없어? 아, 활이 진정한 약사비의 최고인데 한 놈씩 처리해 볼까? 아아아 아, 잠깐만 야한 명씩 와한 명씩 야 치사하게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혼자야 친절하게 한 명씩 오라고 나 아까 색종이 받은 거 다시 주스로 가야 되나요? 저 도마뱀을 잡으면 뭐가 있는 거야? 도마뱀을 이제 봤네 원래 저런 게 있었나 싶네 경험치? 씨앗 업글.. 그래 씨앗이나 업글하고 오자 씨앗이나 업글하고 돌아오자 업그레이드 안 했어 아 머리가 점점 개판이 돼가네 머리 하도 쥐어뜯어가지고 어? 어. 어디 있지? 아, 여기 네. 아 o をしている r 아 t a ですか h Anatadesca. w h a た can you do? I know Sirabenotame. Bushido Noga Haita, c h i n これだけでは定かにはできることはあるか流害にかかったものが入った血の塊それがもっとあればより詳しい調べをできます流害にかかったものがいれば当たってみようお願いします 됐다. 끝난 건가? 네. 괜찮으십니까? 장치할 거 있나? 없지? 아, 죄송합니다. 아프신 분한테 죄송해요. 어? 방금 방금 없그란거 아니었어? 시라베나 루시 오네. 네. 근데 왜두 개지? 나왜두 개로 되어 있냐? 아 쉬어야 생기는 거야?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다시 갑시다. 일7시간 초할머니만 한 10시간 한것 같아. 10시간 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치면, 그 안에 갈수 있나? <웃음> 아, 이거, 의수 어떻게 쓰는 거랬죠? 쉬는데 문을 닫고 다시가 안가도 되는 거죠? 안가도 되네 이 자식은 죽여야지 지금 밑에 몇 명이야 나둘두 명이지 이거 얘 암살하면 제가 보던데? 있구나. 아. 아. 어 씨, 아자네아 씨. 총 총소는 놈도 있어. 저기. 아저씨, 치사하다. 난 칼인데. 어디다 쏘는 거야? 내려와. 아, 아, 젠장. 맞고 나서 싸우려고 했는데. 아, 잘못했어요. 다시 합시다. 저 사람까지 억울히 끌리는 건 바라지 않아요. <웃음> 앉아, 앉아. 아, 아저 사람까지 억울로 끌리는 건 내가 바라지 않는다. <웃음> 아, 다시 합시다. 오, 씨. 뭐야? 씩 천천히 여기가 두명 여기 하나 어? 아니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른다아 미친 잘못했어 인사. 한명 돌아갈 때 기다리자. 저저 저 사람 돌아가거든. 일로 오나? 온다 온다 봤다 큰일났다 오래 싸우면 안돼 또 내려와 아, 내려와 다라 사람 어그로 클립 안된다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리 와, 어그로는 내려와서 끌려도 돼.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리 와, 빨리 내려와. 오, 그렇지, 그렇지 자꾸 뒤로 물러. 아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아아한명 이리와. 끌렸다 내려오라고 온다, 온다, 해라, 아, 씨아 어, 이렇게 쓸데없이 피 조금 깎여버렸네. 천천히 천천히 아저 밑에 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우. 밑에 쫄자 하나 있지 않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라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지? 아까 한명 움직였구나? 걔가 쟤였구나? 이걸 모른다 와. 들어와, 들어와! 오우씨. 아아.. 아파라 오 씨야 씨 갇혀 없네.. 때리는게 시퀀트 시퀀트 둘.. 셋 오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피하면 안되나? 아 진짜 좀 오래 걸리게 생겼네. 아, 뛰지 마! 왜 뛰냐고, 자꾸. 왜 뛰는 거야? 한번 잘랐잖아 같이 들어간데 죽었네 점프하한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아내 말이요 점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점프만 하나 몰라 아씨 하나 잡는데 잔챙이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네 쫄짝 하나가 있었는데 제는 어떻게 하지? 내가 몰래 인사를 한다고 제가 저게 되진 않을텐데 갑자기 뒤도는겨할수 있다 넌할수 있다 아 찌르기는 이렇게는 안되는구나 찌르기는 확실히 아우! 야! 일어나! 뭐야? 왜안 일어나? 오 찌르기는? 아! 집중해, 집중해. 조금씩 때려, 조금씩. 조금씩. 아 됐다 아 됐다 오. 후. 다음에 길이 어딜까나 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뛰어뛰어뛰어봐 이어 역시 재능충 <웃음> 재능충? 이거 여태까지 적기 못 잡은거 보면 아주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못 올리지 않아? 주욱이세개밖에 안되는데? 이거 휴식하면은 다시 생기는거 아니에요? 나 어디로 가야되지? 쫄자들만 생기잖아 아 보스는 안생긴다 했지? 일단 휴식부터 하자 좋았어 예이 난 이게 너무 멋있어, 이거. 세큐로 하면서 느끼는 게, 저 이, 이 갈고리 개멋있어. 날아가는. 밑에는 아니고. 홍중갈고리? 여긴 뭐지? 뭐 있나? 아무것도 없네.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올라가지? 괜히 내려왔나? 아 여기구나. 개멋있어 이거 이거. 뱀뱀 뱀. 뱀. 어떡하지? 저거 나오면은 저 나오면 절로 못 가잖아. 이건 뭐, 순발력이 필요하겠구만 음잘 만들었다 들어가 미꾸라지 들어가, 어떡하지?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여기를 돌려. 내달리기 왜안 돼? 이... 머리 위로 지나가 아니, 몸통에 닿았는데? 이쪽이 아니네. 어, 이거 벽에 붙어도 걸리나? 와, 이빨 진짜 많아. 보이세요, 이빨? 이개 많아. 좋아. 아까랑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아니 가만히 서 있었잖아.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맞은 거란 말이야. 가만히 서 있어도 맞는 거지. 그냥 쭉갈걸 그랬나? 아기 축구 다시 가도 좋은 방법. 이런 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휴식 오. 오 다행이다 오 살았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 이제 뭐하는 곳일까요 아 여긴 뭐지? 음. 일단 이 밑.. 밑에 하나 둘 아, 팔로 감사합니다 둘..잠깐만 하나 처리하고 갔다 올까 그죠? 내려와도 될것 같은데, 어, 미러... 오오테몬이 노릇이가 아가따오부 사마카라... 아, 마사니 오니 겨부 아, 노 오가다가 오래 봐 오니 겨부아직나 뭐, 마다마다 안타요... 내가 잡아야 할 놈인가... 아, 잠깐만 미니가 온다... 미니! 거실에서 거실에서 울고 있어서 방문을 열어놔야겠어 이거를 여기서부터 처리하고 갔던 것 같고 이게 아니지 꼭가 말을 소중히 여긴 아저씨 아저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말과 함께 좋은 세상 챗덩어리 그대로 죽이고, 여기도 뭐가 있네. 한약, 한약 얻었다. 아, 이쪽에서 열리는 문이 아니야. 거서 누가 끙끙대는 소리 나 근데 저쪽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쪽은 열리는 문이 아니고 아왜 자꾸 이걸 누르냐 내부군은 너무나도 강대하다 그이 류인의力을 이용 이 사람 이 제일 나쁜 사람 이 죠？이 이 마지막 나오 는 아저씨, 주인 공이 가장 나쁘 다고, 이로 떠나셨다고나 주인공이 가장 나쁘다고 오, 오. 누구의 어그로가 끌렸는가? 너냐? 어그로 끌린 티는 안 나는데.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잔챙이들 처리하고 봐야겠네. <웃음> 이거 어그로 바로 끌려서 못 하겠네요. 으로 풀려라. 와, 어 풀렸다. 아저 등치 큰놈 있어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어 끊겼다. 저 등치 큰도 보면은 뒤통수 내려치자. 아니다, 할까? 아니 나 잔챙이도부터 아까 아니 제두 명이라 가지고 빨리 와. 하. <웃음> 저 자식 뒤로 안돌아보네 <웃음> 왜 우는거야? 왜 우니? <웃음> 덩치 큰 애가 울고 있어. 어? APK가 이겼다고? 와! 숙이 <웃음> 2등 했군요. 빨리 가. 조용히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편해. 나는.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친구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싸워야겠구만. 표주박 먹었어. 아이, 망할. 아, 씨. 아, 씨. 표주박 먹어버렸어. 아. <웃음> 아, 그래요? 중계 중이시구만. 아, 씨. 아깝다. 표주박 하나 버렸어. 어, 아, 저거 보고 가야지. 았지 이거 꼭 봐야 되는 건가? 아 다시 보이는구나 가볼까요 이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가는 길은 요 뿐인데 문은 안 열리고 전쟁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oh. 오마이갓 oh 야 치사하다 혼자서 말타고 아, 치사하게 아저씨~ 아, 옆으로 돌아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한번 경험해본다 치고, 치사하게 혼자 말 타고 혼자 창 쓰고. 이거는 일단 아냐아 이건 일단 한번 축자아 아, 놀랬네. 갑자기 시작해서 놀랐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 뭐냐 표주박도 쓸데없이 쓴 판에. 아 나와라! 니와 교분 마사타가 오, 태몽!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쇠! 아저씨 너무 치사해요 아 두개 먹었어 아 젠장 야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가지고 기술을 배워 아. 기술이라도 있으면 뭐해 흘렸어 아 아저씨 아아지 걸렸어. 아 망할. 다 부셔 봐. 두 목숨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좀 그러네. 어, 두 개가 아까워서 그래. 아, 아니, 미친! 어, 무슨 말이 훈련을 저렇게 받았어? 아. <웃음> 치사하지 않아요? 어? 지금 한 명은 걸어다니고 한 명은 말 타고 당겼지. 심지어 등치도 개 크네. 이 아저씨. 아, 치사하게 말이야. 어쩜 저렇게 싸울 수가 있어. 나와라, 아저씨. 이 아저씨는 얼마만에 깨는지 봐야겠다. 이? 분 마사테가 나리. 오, 아저씨 무서워요. 자꾸 까먹는다. 아 씨, 페링을 자꾸 까먹네. 이게 자꾸 페링을 까먹네요. 페링에 이유가 있는 게임인데, 아이 게임이 페링 게임인데 그걸 안 쓰네. 나와라. 다시 붙자. 뭐마사시좀 싸워. 아, 환영 먹었다. 아씨, 아니 이걸로 버텨보자. 아안 돼. 여기다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마실때 때리지 말자 인간적으로 마실때 때리지 말자고 아저씨 한 대만 아, 한 대만 그렇지 내 체관 내 체관 아, 내 체관 좀아우 어, 뭐야 찌르다 아. 이것만큼은 깬다 진짜 어 근데 나 1레벨 이거 잠깐만 뭐 올릴 수 있지 않나? 이거 없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되지 않나? 안되나? 이거 이거 이게 올라야 뭘할수 있던가? 이 화면은 뭐 없어지지 않나? 나 이거 지금 생 생각이 안나지 기술 배우는 거 어떻게 배웠죠? 이게 뭐야? 이거 먼저 배워도 되나? 지금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배워진 거야? 이야! <웃음> 도영이 안 해? 아, 아, 아, 아, 아, 안 궁금하다고. 다, 다, 다, 다시, 다시 볼 거야. 볼까요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나? 이래서 떨어지 떨어지지 않지 않았나? 레벨은 안 내려가요? 아 그럼 됐네. 어쩐지 다들 조용하다 했더니 롤 보고 왔구나. 말하지 마라. 나 이거 보고 볼 거, 다시 볼 거다. <웃음> 나 이거 보고 다시 이거 하고 다시 볼 거야 말하지 마 어떤 상황이었는지 겨, 결과는 말해줘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하지 마라 안 궁금하다 이리 와 아저씨 아저씨 이 이리 와 아 어. 아안 어? 먹었어. 이건 내가. 치? 아, 진짜, 아까보다 더 못했어. 오, 가까이 붙어놓고 왜? 가까이 붙어놓고 왜? 뒤를 돌아 이 멍청한 놈아 아씨 아씨 나와 치사하지 않아요? 너무 치사해 혼자서 말타고 댕겨 내리란 말이야 아씨 타 맞춰서 기다렸는데 쳐 맞았어. 아, 돼 타입 맞아. 니 먹을 때만큼은 때리지 말자. 아. <웃음> 너무, 너무 일방적으로쳐 맞아요. 아, 네가 남자라면 내려와라. 네가 남자라면 사나이답게! 하나이답게 내려서 대결을 하자 이 치사한 놈아 이 치사한 놈아 치사한 놈 이상한 개조 무기도 들고 있고 진짜 불쌍한 건 말이 참 말이 칼다 쳐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쳐봤는다고 이게 체력이 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서왜 표지박을 털어보니? 아 저런 모션을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에? 저런 모션을 도대체 왜 만든 거죠? 아! 아니 위치비 데모 이름 뭐 말해서 일어나. 기아, 얼마나 자신 있으면 가만히 서서 맞아주고 그러는 거야. 약간 나 다크 소울 할 때도 아 이거 어차피 돈 필요 없습니다. 저 어차피 필요할 때 그냥 몬스터 잡아서 쓰면 돼요, 막 이랬거든. 그 느낌이네. 아, 몇대못 때렸어. 아, 진짜 유일하게 많이 때릴 수 있는. 아! 나 체감. 체감, 체감. 나 체감 좀. 아! 아 달려올땐 그냥 막는게 나을라나? 어우 다쳐봐줘 미쳤나봐 다시해 다시해 이건 다시해 아 죽어 죽어 아아... 아아... 아씨... 아씨... 담걸리겠어 鬼は구이まさ아시다시なり거くぞに다け피の足なし시다시っ 이거는 い시다시피 이거는 아시아 아니, 나 패링 이고 막는 건 눌렀는데. 아, 시원대 맞아. 근데 얘는 한 방이, 저한 방은 안, 그걸 아니야. 아, 어지러워. 아! 이거를 일단 처음에 먹고. 아니. 아 맞춰서 때렸는데, 무슨. 아! 먹을 때만큼 때리지 말자. 제발, 먹을 때만큼은 때리지 말아줘. 아이씨.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때려야 되지? 두개다 먹었어. 아, 미친. 아, 아까워, 씨. 그 와중에, 알 광클 누르느라고 두개다 먹어. 이런 거 없애줘야 돼. 아, 씨. 나늘쳐받았다 아, 씨, 괜찮을까? 헤즈박 없이. 번 처리. 몇번안 했어 몇번안 했어 첫 번째 보스 쉽게 깰죠 그래도 나이스 다음에 교 오니 교구 기계 장치통 의수에 낄수 있네 불상 기한 여기 뭐 없나 좀 돌아다녀 볼까 게이드 게이드 여기 있다. 공격력을 강화한다 이거 하면 되는거지? 와우 올랐다 공격력 강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얻어야 되고 휴식 한번 하고 아 이거 어째 그것보다 더 쉽겠겠는데? 아이 뭐야 적기보다 쉽게 깬것 같은데. <웃음> 아 열어놓고 딴데 갈 거예요. 제 아까 막혀 있었으니까 저희부터 보고 갑시다. 어, 적기보다 더 빨리 잡았어. 펜타킬도 나온 꿀잼 경기인데 하우님 마렵지 않나요? 하하하. NCK 다 끝났어요. 음, 동향을 하아봐 이거 뭐야? 구입한다. 그러면 바로 구입해자 근데 돈도 없어. 뭐, 뭐, 돈도 없어서 뭘살 수가 없네요. 아저씨. 아, 이제 3경기야. 아이, 난 다시 보기로 볼래. 세요. 쥐가 뭐 100마리. 이야, 그 눈. 에타오카미가 나노리. 이름을 대거라. 하하하하하. 하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じゃ하하하하하하하 아 닌자 의수 그거 안할것 같다. 끔찍하다. 때리는 줄 알았어. 칼 휘두르는 줄 알았다 순간. 나루호도 어, 세키원오카미가기니히도 나라바 세키로 오누시오 소아 여기서 이름을 받는 거야, 세키로? 오마에와 난다. ひょんちょくだお主は足名の天狗よおうせきろお主もネズミ狩りをせぬかきいさにゃんがこの足にはネズミが入り込ん 그러다 도자세기로. <웃음> 그러지마그러지마 <웃음> 알았다. 少치し보자쥐 <웃음> 숲에서 선봉사의 남파에 도다 몸집이 작고 삭갓을 썼다. 이런 쥐가 많이 서 있, 숨어 있다. 삭갓을 쓴 사람들을 죽여라 이거 <웃음> 아닌가? <웃음> 설리번 하다가 접었는데 다크 너무 닥소 너무 혼수충 심해가지고 에이. 아 싫어요 닥소는 처음안타래 절대 안해 닥소는 처음부터 안할 닥소는 처음부터 안 할래 절대 안 해. 래래 시가반레엔산다 난다. 할머니는 뭐지? 길을 열어두고. 어우, 인왕은... 하다가 자지 않을까? 인왕하다가 잘 수도 있어. 인왕은? 뒤지는거는 내가 잘하지 닥소도 경험해본 자로서 올라가볼까 돈 얻었구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칼을 뽑았다는 건 여기서부터 뭔가 죽일 놈이 있다는 소린데? 이 자식 칼을 뽑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네? 어떻게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아 여깄다. 올라가는 것 같이 생겼어. 애초에 만들어 놓은 뽐새가. 이 다음이 어디일까요?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요?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위에? 이쪽이 아닌가 본데. 아까 내가 타고, 온 거고, 어디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웃음> 어 어떻게 올라가지? 둥글게, 둥글게 계속 돌기만 하네. 매달리긴 내려가는거잖아 올라와 아니 아니? 사실상 아아 아, 설마 아 설마 그렇지. 이야. 수조 얻었다. 어 근데 나 이거 여기 처음 와. 오나 여기 처음 왔어. 여기가 끝인가? 오뭐 열고 나가고 이런 거 없나? 여기 끝인가 보네. 갔스 그러면 어? 깃마 아이릭. 아니가 아니지. 105랬지. G, G. G를 잡아라. G를 잡아라. 사각을 쓴 G를 잡아라. 사각을 쓴 G를 잡아라. 사카스슨 쥐가 뭐지? 다 머리에 저렇게 쓴 사람들 뿐인데, 사카스슨 쥐가 뭐지? 아니 기다려봐요. 사카스슨 쥐가 뭐지? 오 레벨 3. 사카스슨 쥐, 쥐, 쥐, 쥐. 이 안엔 없어, 일단. 칼을 꺼내면 여기서부터 뭔가 잡아야 돼. 저 친구들 다시 또 쓸어버려야지 알수 있겠구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잡을만한 애들은 저 친구들 뿐인데. 얍. 저, 저, 제, 대가리가 제일 큰 놈인가? 저큰놈 말하는, 놈인가? 뚱뚱한 놈. 쟤는 아닌데? 아닌데 제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제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저 친구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 맞아 등치 큰놈 처리해야 되거든요. 저둘한테억어로 끌려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확실한 건저 등치 큰놈 처리해야 돼. 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깔끔하게 안 보이지롱 던진다 거리 안 닿지 너희는 어그로를 풀고 오겠다 내가 잠잠해지거라 노래야 아니 여기 있는 거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너 언제 왔어 야 어쩐지 시끄럽다 했더니 너 혼자... 너 혼자 왔니? 혼자 왔으면? 처리하기 쉽죠? 끝났는데 여기는 처리를 완료, 처리 완료. 없지 그러면은... 쥐새끼 어디 있어? 그 쥐새끼가 뭘까나? 아닐 텐데, 키티마일 아니잖아. 그지새끼가 뭐지? 설마 이 아저씨? 아니구만 이쪽 안쪽에 뭐 있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 좀 알려줘봐요, 그러면은. 이성 안에 있는 거 맞지? 아, 오케이. 찾는다. 내 찾는다, 이거. 어, 내가 못, 뭐, 못 지나간 길이 있나? 내가 어, 지나가지 못한 길이 있던가? 일단 다 처리했으니 그냥 다녀도 되겠네. 얻었다. 어? 길이 하나 있네. 아까 내가 돌아오던 길 아니야? 여긴 어디지? 여기 어디 또 있나? 아까 내가 도망쳐온 데잖아, 이 길. 뭐야 여기 아까 내가 도망쳐온 데잖아 오우 파림 개좋아 근데 이 아저씨 문 안열리고 쥐새끼 어딨어 여기 돌아다니면 맵이 워낙 넓어서 뭔가 있을 것같은 내가 이거 게임. 어, 잠깐만, 이 왼쪽 음성이 아닌가? 응?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 길도 없어. 아니, 저게, 저거 꼭 껴야 되는 거야? 아, 나 저, 저 이거, 지새끼 어디서 잡아? 아, 씨. 이 안엔 아니잖아. 칼을 못쓰면 이하는 아닌데 잡아오라니까 아니그 쥐가 진짜 쥐인가? 아니겠지? 그 쥐가 진짜 쥐일수도 있어 소름 돋네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주사람들 i n g it. I'm doing it. I'm d o 다 n g it. I'm doing it. I'm d o 가 올라가다가 혼자 하냐 혼자 왔냐? 어? 여기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는 거지? 저기에 뭐가 있길래 유관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유관상으로는 <웃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 뭐가 있구나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있었구나 방금 뭐한 거지? 어, 아이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지금 어떻게 가지? 가는 길이? 아씨 저 지붕에서 내려와야 되나 보다 이쪽은 아닌데 돌아가자 주변은 항상 살펴야지 Tatoi g e n i c h i r o g 国 Oredo, a そ h i n してもう u つの Nagakua, Nasa Sodano. Most of no Nima. Oh, な 나저 친구들 잡을 때두번 잡았던 것 같은데, 아, 아, 못찔렀어 아, 미친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 그냥 먹을까? 아, 까 어. 올라 올라 온다 강아지도 올라왔어 냄새를 맡았구만 어그로가 풀렸을까 아저 밑에 애들도 걸릴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더 빠르겠다 생각보다 아프네. 쪽 쬐깐에서 무시했더니. 그냥 채우고 가. 쬐깐에서 무시했는데. 은근 세네요. 너 혼자랬지. 심지어 저쪽에 한 명이 더 있어. 기통순가 여기가? 한 명은 처리 완료.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오, 아, 아, 아 내려왔어 아 진짜 아 이걸 내려온다고? 아이. 달려간다 달려간다 어 뭐야 톡톡톡톡톡 응? 뭐야 지금 쟤 저거.. 저걸로 막는거야? 응? 모자? 아이거 뭐야 아이씨 아파 야, 짧은 칼로 아주 그냥. 지금 패딩이, 페리... 아이고. 아, 치사하네. 아, 치사하네. 야. 야, 치사하게 모자로 저렇게 많은는데 어딨어. 나 치사한 건 뿐이야. 아, 아, 야씨 아, 뭐야 인살 떴는데. 어차피 니가 없어. 서 이런 애한테 죽는다고 기침 소리 떴다. 기침 소리,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웃음> 이젠 저건 칭찬으로도 안 들리네요. 두 명은 잡겠는데 한 명이 거슬리는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기침이나 재채가서결로 <웃음> 감염될 수 있어 피해가 질 <웃음>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를 켜기 전선을는등 네트워크를 단절고 <웃음> <웃음> 뭐야? 랜선 감염이 위험하다니. 저 친구부터 없애야겠다 이렇게 가면 저 친구 뜨나? 아 뜨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둘 중에 한명 고르자면 난 쟤를 쟤를 처리한다 계기였네. 아, 주었됐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고 전투에 불리한 상황에 빠진다. 아, 이걸 알려 주기 위하여 혹시 퀘스트를 연 것인가? 어, 피 깎이는 거 봐. 개쎈데피 깎이는 거 봐. 아니, 얘는 어떻게 풀어? 아이고. 이거 풀.. 이거 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풀리면 안 되는데 죽는 거야? 설마? 어, 씨. 어 있어 있어 하나를 낭비하게 안다. 하나. 하... 정말 쓸데없이 죽었구만. 먹자. 야, 먹자. 먹고 살면 되지. 어우, oh, 쉣. 이거 강아지 개만한데 아 지금 어차피 한방이라 사람 또 있나? 없지? 아직 두명 두명이 있구만 파편 음... 나 있나, 또있나 여기 여기 넘어가면은 그거있던데 아까 뭐..뭐지? 이쪽이.. 이쪽맞나? 아저 위쪽이구나 이쪽이 아니구나 오 뭐야 뭐야 저게 뭔지 있었어 너 원래 있었냐? 어디서 나타났냐? 아, 이건 왠지 밑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 위로 가자. 위에서. 한번 지켜봐. 구석탱이 한번 보고. 어? 오, 뭐야, 저게. 좃다. 사타. 쟤 뭐야? 저 뚱, 뚱땡이 저저 저 뭐지? 아까 걔랑 다른 건가? 쟤 혼자인가? 아 어, 뭐야. 어 뭐야 한병더 있잖아. 인사하려다 인사 실패. 두 명이야. 갑자기 나 목숨도 없는 반에 야키로요어 근데 나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뭐야 보였어? 아씨 이 눈도 좋아가지고. 부주서 이게 보이네. 오는 거야? 돌아가 너희 의 자리 로 돌아가 는안되 겠네. 내가 보 아프네. 돌아가 아 패드 는 진짜 못해요. 근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왜왜 왜 나는 내가 생각보다 빨리 깬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봐 어, 두 명이 저렇게 붙어있는다고? 뒤돌 타이밍을 찾아야 돼 쟤는 아까 뒤돌아 있었거든 주세요. 그렇지. 음. <웃음> 아씨, 뭐야. 아닌데요? 나 처음 하는데요? 무슨 소리죠? 전 처음 하는 건데요? 무슨 소리지? 아 앞에 있는 놈 처치하고 어,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 둘이 한 명씩 따로 처치해야겠네 뒤, 뒤를 뒤 도는 건이친구가 잡기 쉬우니 난 얍삽이를 하겠어. 얍삽하게. 난 얍삽하게 게임하겠어. <웃음> 난, 난 얍삽하게 게임하겠어. 뭐야, 한명더 누구야? 아, 하나 더 있구나. 나는 얍삽하게 게임하도록 하겠어. 경계를 풀도록 하게, 친구. 제를 풀게나 친구 뒤를 잠깐 돌아보는 건 어때 춥겠다 근데 비오 아니 비란다 눈이 저렇게 오는 이 겨울날에 옷을 저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동상 안걸리나 아이 미친 하, 너무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마음이 급했다. 도망가 마음이 급했다 <웃음> 마음이 급했다 일을 열심히 하느라 벗은 거 아닐까요? 위에서 뛰어내려도 되는데 내 지금 목숨이 하나뿐이라 이거 다시 돌아가봤자 죽어봤자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니까 저희서 태어나는 건 똑같네. 이 목숨 하나로 어차피 이 다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판에. 아 진짜 슬슬 목이 간질간질하네. 경계를 늦춰 경계를 늦춰 자자 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는 김에 뒤통수 후려치면 되겠다 가자 이리와 이리와 <웃음> 이리와 칼제비 너 이리와 혼자 있니? 이리와 한 명씩 처리가 쉽지 아니 도뭐 없나? 아저 계단에 또 있네 역시 거긴가? 내가 생각하는 거긴가? 本当にあれよい면 잘할 거 같다고? 나가 싶가다나가로데 아시나와 이마야 손보노키나리부리 나도 감 a t 오래누데나じゃ ちゃんと막마도보 화나면 적이고 아군이고 아군. 구분을 하나니까. 진잡이는 <목소리> 빨리 없애는 게 좋지. 상상하기 싫은 그분 혼자 있니 DRX 우승 아아 아, 진짜 누구냐 아 이거를 스포를 하네 아 아직 아직 안 봤자 안 봤는데 이걸 아한 명만 왔냐? 세는데 불소, 불쏘... 불소. 불쏘... 이거 수족 4개니까 올려도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수족 4개가 계속 신체력 올리는 거잖아. 맞죠? 염주 상승 됐어어 잠깐 근데 나그쥐 잡고 나서 그 아저씨한테 안 가도 돼요? 잡았으니까 잡은 걸로 치는 거 아닌가? 갔다 와봐야 되나? 다시 잡아야 되나? 다시 잡아야 되나? 아저씨 잡았어요 쥐 오, 오, 잡았다 내지미오, 카타요, 저나. 오, 하리오, 너시니와, 히토키리노, 사이즈. 저거, 제주라고 얘기하시오. 오, 비자, 토토키. 아, 시나루, 전서,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코드. 아, 시나루, 아, 시나류다이게 뭐지? 거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이 아 조용히 하세요 아니 <웃음> 조용히 하시라고요 안 궁금하다고요 <웃음> 그만 알려주라고요 하. <웃음> 정말 귀불에서 습득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 나 이제 키를 배울 수 있는 건가? 아닌데? 이건 돈이 돈으로 쓰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는 계속 쓸수 있는 건가요? 저 아시나류인가 모식인가는 어떻게 쓰는 거야? 받았는데 왜 없어? 쓸수 있다 해놓고 아시나류 전서 이거 받았잖아 돌아가야 되는 건가? 아여다아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거구나 아... <웃음> 기침 소리 두개 갖고 그냥 전설을 받았나 봐. 뭐 어디 따로 쓰는 건 아닌가 봐요. <웃음> 사용... 사용이 안 되는 걸 봐요? 중요 아이템. 안 누, 눌러지지도 않는데? 기불에서 스킬을 습득하는 거라고. 아, 여기 앉아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뭐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하라는 거 맞죠? 내려오는 잉어 오르는 잉어 이게 뭐지? 튕겨내기를 성공시켰을 때 체간 데미지가 상승하는 상시효과 내려오는 잉어 몇 초간 공격에 의해 체간데미지에.. 뭐지 이게? 간파! 이게! 둘 중에 뭔데? 이게 간파야? 이거 뭘 열어야지 할수 있는, 있는 거잖아 칼날을 튕겨낸 다음 접쳐오는 칼날을 훌륭하게 튕겨낸다. 황폐한 절에 가보자고요. 아하, 일단 절... 절 가서 뭘 배울 수 있나? 봐. 뭐 써져있지 않는데요. 이게 순간... 이게 앞에 있는 거를... 이걸 해야 갈수 있는... 유파 기술! 아 이런 이런 걸 말한 유파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소코모토가? 네. 어뭐 있나? 맞다. 소코모토가. 어 잠깐만. 뭐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서 또 뭔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었어? 다음 건데? 조각가한테 가라고요? 아, 오케오케. 이이 조각가한테 가는 거구나. 응, 뭐냐. 똥으돌아으로같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비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으로 똥 신오비 닥에 대모 아르마이티. 음.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간파를 배우라고? 아, 이거구나. 배운 게 이건 이거구나. 오, 오 소리 보소. 스킬. 아, 아 그럼 이거 아, 나 쓰지 말걸. 아 괜히 쓸데없이 써가지고 아씨. 이거부터. 간파하기할 거면 이것도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아래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다 배울 수 있는 거 맞죠? 어쨌든 모든 기술을 다 배우는 거 아니야? 속공도가? 그니까? 소립 그니까. 단파기시카로마이 아, 다 가능해요. w 블리슈프트리슈 더블리슈. 프트리슈 더블리슈. 더블리아 더블리슈. 더블리 illion s e g 간파 그오 к о 쇼. 만 누르는게 잘안니다갔다고요 오케오케 감사합니다 대체 지금, 지금도 이거밖에 안뜨네알겠다 아, 닌자 채술이구나 잠깐만 이건 지금은 필요없다 이건가? 내체지 아직 하나가 안열렸잖아요 여기에 간파기가 들어가는거지 아닌가? 그냥 쓸수 있는 건가? 그냥 스킬이랑 똑같은 건가?